인형은, 로블록스. 리아야, 미호야. <웃음> 오늘 엄청 무서운 인형이 우리를 쫓아올 거야. 무서워! 무서워! 무서워! 게임은 숨바꼭질이고, 그 인형한테 꼭 살아남길 바래. 인형은! 얘들아, 어쨌든 꼭 살아서 보자. <웃음> 너무 무서워! 나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. 나짝 산짝 변칙. 뭐야 주, 뭐야 주, 주. 어, 뭐야? 어? 어 뭐야? 야멤너 어, 무슨 거 영, 아니야? 멤멤멤 멤버 뭔가 병원 갔달까? 왜왜왜 어. 어. 무슨 일이야? 이 쥐대를 어. 밟으면은 이렇게 위치가 들킨다 조심해야 돼. 어, 조심해. 조심해. 아이고, 어. 어. 어. 숨 숨자. 어, 큰이야. 인형 귀여운 꼼수리가. 일단 빨리 숨어. <웃음> <웃음> 온다 온다 큰거 온다. 어, 여기 안돼 여기 너무 너무 그래. 아나 너무 무서운데? 딴데로 가자. 뭐? <웃음> 어? 숨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있어. <웃음> 유민나비층으로 가자. 어디? 나, 층 제발 오 나, 오 나, 오 나, 나, 나, 총 나, 총! 총! 총! 총! 총! 총! <웃음> <웃음> 아, 어, <웃음> 나, 아, <웃음>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아 방금 했던 그거는 총 쏘면 이기는 그런 모드였나봐 구독 <웃음> 뭐지? 오! 내가 킬러야! 오! 괜찮아 괜찮아 여민아너 따라오지마! <웃음> 얘들아 어딨어? 너랑 같이 아직... 치면 다 잡힐 것 같아 얘들아 어딨어? 숨어야겠다 어, 얘들아 왜... 어딨어? 너... 얘들아 나 외로워! 너 킬러잖아 <웃음> 얘들아 나 같이 가.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. 숨을 때 찾아야 되는데. 나도 숨을 데.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숨을 데. 나도 숨을 데. 폼은 뭐야? 나도 숨을 데. 이번에는 총이 없어. 숨어야 돼 무조건. 봤어 <웃음> 저기. 아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아이 아, 아까 여기 서잖아. 아, 저 인형 안 가지고 놀래. 나 <웃음> 아, <웃음> 가요. 놀아, 놀아. 너무 무섭게 는잖아 인형 치고는. <웃음> 아, 뭐 봐주나 나랑 놀아줘 <웃음> 나 야! 야, 야, 야, 야 오늘따라 <웃음> 머리가 많이 이쁘네? 니 어디서 미오 고마워? 미워야! <웃음> <매워요. 매워요>. 왜워! <웃음> 거야? 어, 찾았다. 그 죽여. 그 죽여. 주보. 어떻게 죽냐? 어. 아! 자 리아의 플레이를 좀 볼까요? 한 마리도 못 잡았네. 오, 하, 오, 매워요, 오, 어 매워요. 어디서 오, 오, 매워요, 오. 어우, 왜 그래? 어우. 라빨라빨라 근데 나 가늠하면 안 돼. 숭숭숭라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 빨라 빨라 빨라빨라다 잔인한 거 봐라. 잔인한 거 봐라. 잔인한 거봐하 잔인한 거 봐라. 잔인한 거 봐라. 잔인한 거 봐라. 잔인한 거봐사 잔인한 거 봐라. 잔인상거하라잔 y 하니 여기 근처인거같은다 아 g PNN, Sakong, Sakong, Sakong, Sakong, Sakong, Sakong, s a 리 o n g s a k 리숨 g s 디디디 근데 여기 있으면 들 s a 같거든. 나와, 나와. 어. 야, 그런 말 하지 마. <웃음> 아 알았어 알았어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너무 깜깜해. 뒤로 가야 되나? 너무 깜깜해서. 사초 초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,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,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아 여기 너무 무서워 어흫 어디있어? 뭐야 목소리도 박혀서 무서워 무서워 으아앍!!!!!!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미안합니다 미저 잘못 없어요저 잘못 없어요, 없어요. 한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한번만 봐주세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 잠깐 곰돌일 이뿐이라구요 방금 봤어? 천여 귀신이었어 <웃음> 하지만 넌 우리를 못 찾을걸? 음... 우리를... 지스카? 지스카? 니아야 잡힌 거야? 참방저 <웃음> 아! 아! <웃음> <웃음> 천여 귀신 좀 봐! 오, 도망자! <놀람> 오, <오오오. 놀람> 아, 끝났어. <왜? 놀람> 벌써 따지고 왔어. 구독. 잘 숨어자. 누군까 <놀람> 오. <놀람> 나야? <놀람> 나다. <놀람> 내 쇼. 내쇼 타이밍 왔어. 쇼. 아 여기 배기 좀 어려운데. 내가 잘 <놀람> 숨어. 아, 이거, 이거, 술래하기 전에 먼저 볼수 있네, 어디 숨었는지. 어, 어, 어? 저렇게 엽서 팔수 왕, 저렇게 엽서 팔수 왕. 응, 그러고 안 보는 거 매운 댕. 냉장고에 숨게. 어! 어! 내가 왜날 보고 있는 건데! 에? <목소리> 에 <헥? 헥? 목소리> <헥? 목소리> 얘들아, 놀자. 1초 살게, 10, 9. <목소리> 그? 예쁘다, 놀자. 어디 숨은 거야? <웃음> 어디 숨은 거냐고? 이 <웃음> 인형이라 놀자. 지금 언니가 좀 못생긴 인형을 쳤어. 말다 했어? 말날 일단 못생긴 인형. 와 어떻게 한 명도 안 보이냐? 이게 말이 되나? 뭐다 지롱, 뭐다 지롱.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? 이 정도면? 어디나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순식간에 세명 죽였다. 어? 또한 남한 남았어. 어... 아, 쟤발, 제발 제발 담비오가 잡히게 해주세요. 제발. 제발 잡 미오라 잘... 리아뿐이야. 못 찾지롱 못 찾지롱.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망쳐가지롱. <웃음> 어떻게 내 방은 한 번도 안 들어오냐? 애들아 <웃음> 그래, 나와서 놀자. 한 바퀴 돌자 한 바퀴. 놀아, 서기 서기 돌아. <웃음> 너만 돌아. 도노도 니네 머리겠지. 히히...ㅎ ㅁ-ㄝ-! 꼴-! –꿀-! 꼴-! 어딨어 디 <씨>. 있어? <웃음> 왜이렇게 잘 숨었어~~ 그래? 한번만 나줘 어, 얼굴만 못하해. 보자 얼굴만 보기로 약속할게아라하루에 <웃음> <이 시대. 웃음> 얼굴만 볼게 얼굴만 얼굴은이거 p one c a l o r i 아어있어 얘네 뭐이 아, 아, 아, 여기 좀 움직여야지 이제 아짜 못한다. 아아아 좋아요. 자 어쨌든 여러분들 <웃음> 자 오늘 인형 술래잡기 해보았습니다. <웃음>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. 안녕 크서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